안녕하세요 태공도사입니다 오늘 저 여기 인천에 앵무새 수입하는 업체에 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그 조류 수입업체라고 해요 여기에 지금 앵무새가 한 400여 마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태식이랑 공주랑 새로운 앵무새들을 좀 구경하러 왔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거든요 같이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, 다양한 앵무새들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앵무새 유튜브 채널 굉장히 유명한 호의 그 앵무새의 호니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니 앵무새의 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. 호니 저랑 여기 조류원 구경하면서 어, 설명해주시고 안내해주신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 찍으러 왔고 또 초채랑 놀러 왔는데 이렇게 대형 유튜버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모란 앵무새예요 안컷이고 이제, 이제 막. 안 온, 는데 잘? 막, 잘? <웃음> 이제 막, 3살 됐습니다. 오, 3살이에요? 네. 혜식아. 이거 또 먹으면 안 돼. 안녕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일로 와. 야. 자. 오! 잘 나와. 옳지. 인사드려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 태가 조금 네, 나이 먹으면 싸납더라고. 네, 맞아.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이달리에 가는 한살 넘어가면 싸나어요 네. 뭐라며. 맞아, 엄청 깨물어. 근데 그 전에는 엄청 네, 싸납... 싸납다가 이제 저만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. 진짜요? 네. 지금 이제 사람 손잘 타는구나. 네. 네. 회식이랑 공주는 좀 어때요? 얘네는 괜찮아요. <웃음> 얘네는 <웃음> 정말 <웃음> 이. 착, 착해요. 아니야? 물지 않아요. 야, 너 이거 뭐야? 어? 안 돼, 공주야. 너발 물려. 올라가면. 거기 올라가면 발 물린단다? 네. 예, 근데 얘네가 더놀라고 같은데. 해식기공주들 놀라진 않고 놀자 어. 이러는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귀엽다, 얘네들. 네 이제 로제일라인데요. 로제일라? 네, 네. 노던 로제일라라는 앵무새고. 호주 애무새예요. 호주. 네, 그래서 좀 호주가 이제 드넓은 벌판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이거든요. 네, 조금은 야생성이 있고 어... 그리고 애한용으로는 기대기가 조금 힘든 종이라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서 인기는 없지만. 저 처음 봤어요. 네, 그래도 이제 색깔이 다양하고 예뻐가지고 추후에는 많은 브리더 분들이. 애완용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여기서도 직접 번식이 된 사례들이 있는 음. 자진냉무새입니다자진냉무새가 어, 되게 조용하고 네. 정장치고 네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, 지금 보, 보시면 이제 되게 조용하잖아요 네. 네. 예뻐 근데 얘네들도 분양가가 꽤 되죠? 한 100만원 중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요 100만원 중반대 네. 그리고 생각보다 얼굴이나 생김새는좀 터프하게 생겼는데 네. 울음 어, 쪽이는 되게 조금 귀여워요. 뿅, 뿅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진짜요? 네. 나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. 네, 되게 귀엽고, 말 한, 말하는 것도 되게 귀엽게 말하는. 말도 잘해요? 네, 말도 좀 잘하는 중이 아, 그래요? 얘는 한스마카우다, 그죠? 네, 맞아요. 이 아이는 애안조예요에이 안녕? 안녕? 안녕? 어머, 어머, 어머. 까꿍. 까꿍. 야. 꽁. 까꿍! 아차? 까꿍! 까꿍! 어, 안녕하세요? 아 안녕할 거예요. 한스 마카오가 진영종에서도 이렇게 말도 잘하고, 그러니까 마카오 종이 사람을 되게 잘 따르고 애교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스 마카오 되게 많이 찾으시고, 기르고 싶어 하는 종인 것 같아요. 안녕? 진주 안녕? 까 안녕? 안받아줘녕 안 받아줘. 안녕? 아 네. 예쁘다 채식아 <웃음> 안녕? 잘했어요 안녕하세 <웃음>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진짜 좀 많이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거 하실 거예요? 저는 그러니까 취미로 그 브리딩 하고 싶어가지고 아... 뭐, 부, 번식이요 번식? 네 브리더가 되고 싶어요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여번 네. 와봤으니까 여기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번식하는 곳이고요 마카오 중에 이제 가장 큰종크에 속하는 종들인데 날개가 파란색이라서청군강이라고 해요. 근데 이아이들은 이제 버, 그 그냥 분양이 됐어요. 됐는데 이제 그 그분이 여기서 좀 키워달라고 맡겨놓은 상태라서 와 진짜 얘는 근데 부리가 네. 손가락 물리면 잘릴 어, 것 같죠? 잘려요. 그렇죠. 네. 네.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어, 오늘 저희랑 정말 다양한 앵무새들 많이 보셨는데요 저도 앵무새를 꽤 오래 키웠는데 처음 보는 앵무새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후니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. 어, 여기 DNM 페로팜 다양한 앵무새들 수입하고 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사장님 밑에서 조금 다양한 정보들 접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앵무새 농장 뭐 창업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서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